웹 스퀘어 퀵카이드입니다 그리드 뷰 컬럼의 엑셀 셀 타입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성을 사용하면 어드밴스드 엑셀 다운로드 함수를 사용하여 그리드 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할 때 다운로드한 엑셀 파일 셀들의 표시 형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엑셀에서의 표시 형식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숫자, 화폐 혹은 날짜와 같이 다양한 포맷이 존재합니다. 엑셀 셀 타입 속성 값으로 텍스트, 넘버, 빅데시말, 혹은 데이트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할 때는 유즈 데이터 폼의 옵션이 트루로 설정된 어드밴스트 엑셀 다운로드 함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뷰입니다. 첫 번째 컬럼의 경우 엑셀 셀 타입 속성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트리거 버튼에는 On Click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 어드밴스트 엑셀 다운로드 함수를 사용하여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하는 코드입니다. 브라우저의 트리거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다운로드한 엑셀 파일을 열리다. 각 셀을 클릭한 후 엑셀 상단의 표시 형식을 확인합니다. 모든 셀의 표시 형식은 텍스트입니다. 첫 번째 컬럼에 엑셀 셀 타입을 넘버로 지정합니다. 두 번째 컬럼은 빅데시멀로, 세 번째 컬럼은 텍스트로, 네 번째 컬럼은 데이트로 지정합니다. 저장합니다. 엑셀에서의 표시 형식을 설정하려면 어드밴스트 엑셀 다운로드 함수의 유즈 데이터 포맷 속성을 u e 로 설정해야 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하고 그리드 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합니다. 엑셀 파일을 엽니다. 첫 번째 컬럼의 표시 형식은 숫자, 두 번째도 숫자, 세 번째는 텍스트, 그리고 네 번째 컬럼은 날짜로 각각 표시됩니다. 앞에서 설정한 엑셀 셀 타입 속성 값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제 서브 토탈 표시 형식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컬럼의 서브 토탈을 선택합니다. 인풋 타입은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션 속성은 컬럼의 합계를 구하는 연산식으로, 그리고 엑셀 셀 타입 속성은 넘버로 지정합니다. 저장합니다. 두 번째 컬럼에 대해서도 서브 토탈 속성을 설정하겠습니다. 인풋 타입은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션은 컬럼의 합계를 구하는 연산식으로 그리고 엑셀 셀 타입은 넘버로 지정합니다. 서브토탈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하기 위해서는 유지 서브토탈 옵션이 트루로 설정된 어드밴스드 엑셀 다운로드 함수를 사용하십시오.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하면 서브 토탈이 그리드 뷰에 표시됩니다. 하단의 트리버 버튼을 클릭하여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합니다. 하단의 서브 토탈, 두 셀의 셀 타입들이 숫자로 표시됩니다. 엑셀 셀 타입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텍스트로 표시됩니다. 이제부터의 토탈에 대해서도 표시 형식을 정의해보겠습니다. 첫번째 컬럼의 토탈을 선택합니다. 인풋 타입은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션은 컬럼의 합계를 구하는 연산식으로, 엑셀 셀 타입은 넘버로 지정합니다. 두번째 컬럼의 토탈셀의 표시 형식도 설정하겠습니다. 인풋 타입은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션은 컬럼의 합계를 구하는 연산식으로, 엑셀셀 타입은 빅데시멀로 지정합니다. 저장합니다. 푸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하기 위해서는 유즈 푸터 옵션이 트루로 설정된 어드밴스트 엑셀 다운로드 함수를 사용하십시오.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푸터에 토탈이 표시됩니다. 하단의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여 그리드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합니다. 토탈 셀의 표시 형식은 모두 넘버입니다. 엑셀 셀 타입을 지정하지 않은 셀은 텍스트입니다.